이걸 로 한번 찍자. 그래. 좀 응. 음, 괜찮나? 열심히. 형님, 뭐, 뭐든. 오 음, 좋은. 하나, 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됐다. 고맙습니다. 뭘 아, 네. 먹을까요? 우리 밥 먹으러 가자. 하갈수 있지, 우리. 어. 그래 가자. 맛있는 거. 밥 먹으러... 아 아까 울었는데 아못 찍었냐 <웃음> 아니 아까 인사하는데 지금 수고했었다고 기혼져 하나도 못 찍었으니까 언급이라도 해야지 뭐 근데 <웃음> 내가 오늘 진짜로 멤버들 뭔가 알았는데 노래 마지막 뭐, 왕이 된다는 걸 부르다가 순간인가 생각이 났어 <웃음> 아, 나 그때 울컥하는 거야 그래서 나울 뻔했거든 어그때울 뻔했거든 얘생각하는 갑자기 울음이 나올 뻔하는 거야 아. 도겸아, 저 휴대폰 잘 꽂힌다 이게 어, 약간 휴대폰도 뭐예요? 왜냐면 수많은 아주, 네. 그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범이 아니라 폰을 꺼내 <웃음> 뚜껄 입고 왔어 어, 나 한번 준비하고 <웃음> 어 도겸이 형짱 어땠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생각한 것보다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재밌었고 자동스러운 정말. 도겸이도 너무 잘했고 내가 우리 마스크 보이인데 편까지 와봐 yeah. Yeah, yeah. 이제 도겸 명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겠습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 찍으면 되겠다응 그것도 괜찮겠다 음. 맛있는 거 제가 오늘은 어, 슈아가 쏜다로 오? 어, 오죽게 승관이거쏜다고 하지 않았어? 네 아무튼 야 네. <웃음> 고기 먹자 응 고기 먹자 좀이또 뵙겠습니다. 그럽시다. 안녕. 지금 고깃집에 도착을 했는데 원우 형이 쏜다고 지금 지갑이 쏜고 있어 원우 생겼어요. 형이 쏜다? 원우 형이 쏜다. 대중으 쏜다? 원우 형 쏜다. 그러면 제일 비싼 게 뭐냐? 전원는거 쏜다? 야. 와, 와. 와. 전원우 씨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쏘시는 거 확실한가요? 네. 네. 와주지 와. 와. 와. 나최근에다왜 밀고 가기서 했요 진짜? <웃음> 그래서재는 거야? 먹은 네, 네. <웃음> 네, 네, 네, 네, 아 너도 이 조금만 더좋요 내가 이 조금만 더좋어 삼겹살 그러자 삼겹살 먹고 나서 딱먹 어, 숙소에서 뮤지컬에 하는 노래를 부르니까 네. 이게 나올 때마다 뭔지 어, 어, 아니니까 너무 싫어 하지 하지 하지 하지 하지 하지 하지 가운데에 울고자 바로 자울고고자자울고고자울고 <목소리> <주추를. 목소리> 네. 네. 어, 얼굴은 잘안고자 <목소리> 얼굴은 잘안보울는데울자 울고자 울고자 울고자 울고자 울고자 울고자 울고자 울고자 울고자 울고자 울고자 울고자 울고자 울 절규였다 싶었던 곡은 뭐지? 똑같이 노래인데 이제 아, 뭐지? 어, 그니까 약간 스토리가 어, 이해가 되는 거야 원래 어, 내가, 내가, 내가 이해가 잘못하거든 이해를, 아, 형이 다행이다 스토리가 아, 이해가 잘 돼. 형이 이해잘 돼. 난 이미 안 했는데 음, 음. 어, 형이 알고 있는 적이랑 똑같진 않았 똑같진 어, 똑같진 아 나. 똑같이 똑같이 나. 나는 노래를 다 좋아하는데, BGM은 랜슬로 BGM이 제일 좋더라. 그래서 동장할 때 BGM 나오는. 아, 뭐, 하 마지막에 인사했잖아. 아, 틱톡으로 했잖아. 틱톡으로 했잖아. 그 멜로디가 너무 좋아. 그 노래 좋아. 확실히 그냥 연극도 좋았는데, 이게 음악이 들어가니까 너무, 더 좋더라. 진 음악이, 그거는 참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유명인들은 음, 아 음, 거가... 음, 너무 하면서 그런 실수해서애드립을한적 있죠? 아니 없죠? 아니, 없죠. 아 형이 거미 들 때, 와, 놓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웃음> 내가 하는 거미들아. 좀 무겁지 않아, 저거? 지 검싸움 할 때? <웃음> 응. 형, 을 막. 뭐야, 비주얼은 잘 강하게 비주얼 게 아, 될때좀무서 응, 너무, 너무, 너무, 아니, 너무 자연스러워. 네 저는 야, 깨끗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건 <웃음> <별로> 안 깨끗한데 <웃음> 하지만 먹었어요. 왜 맛있게. 진짜 멋있어. 멋있다 멋있어. 와우. 와우, 와우. 내가 가장 형으로서 손자수목을 보일게. 어? 인형이 가장 형이서. 형이 형이 어? 인형 뭐, 뭐 있었어? <웃음> 아있었으면 하면 되지. 동생하기로 아. 응, 응, 응, 했대. 아 그래? 감사합다 그래? 그래? 어. 가자 가자 오. 수고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가자 가자 잘 먹었어요 잘먹 먹었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네